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제목으로도 유명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의 전쟁 중인 지역에서 생산되어 거래되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독재자, 군벌들이 다이아몬드를 팔아남긴 수익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등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왔습니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앙골라, 라이베리아, 콩고 등의 국가들은 내전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불법 밀거래를 통해 전쟁 자금을 충당하였고, 다이아몬드 채굴을 위한 강제 노역을 포함한 각종 인권유림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1999년 NGO에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한 다이아몬드는 시에라리온의 강바닥에서 채굴되었고 판매액은 무고한 사람들의 손발을 잘라버리는 통일혁명정선의 무기자금으로 쓰일지도 모른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0년 5월 다이아몬드 생산국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킴벌리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밀수출을 막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2002년 3월, 킴벌리프로세스가 UN에 승인을 받으며 완성되었습니다. 킴벌리프로세스는 분쟁지역의 자금원이 되는 블러드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킴벌리프로세스 참가국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원산지 증명서를 유통해야 하며 구매자들은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월부터 40여개국의 회원국이 참가하는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한국 역시 2003년부터 킴벌리 프로세스에 참가하고 있습니다.